그라미 뉴스 많이 공부하시죠? 복습이나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인강이나 학원에서의 수업을 듣고 난 뒤에 교재 왼쪽 부분에 있는 문법 설명 부분을 쭉 훑어보면서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예문 한번 읽어보고 오른쪽 연습 문제로 넘어와서 쭉 답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습 또는 연습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방법들 약간 어딘가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라 e 뉴스 그 중에서도 베이직 그라 e 뉴스의 슬기로운 복습,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라 e 뉴스가 좋은 교재라고 이야기되는 이유는 예문이 훌륭하다는 라 건데요. 어, 그 중에서도 베이직 그라 e 뉴스는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 어, 핵심 중에 핵심 문장으로 꽉찬 보물 창고 같은 교재죠. 어, 따라서 이 보물같은 문장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basic r a 복습 연습의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이 문장들을 내가 말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문, 그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그 문장에 관련된 문법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을 반드시 말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문장으로 말하고 싶다면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과 복습을 해야 됩니다. 즉 Basic Grammy News 연습과 복습의 키워드는 Sentence, 문장이에요. 즉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교재의 문장을 말한다 라는 얘기는 그 교재의 문장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즉 영작이 된다는 얘기고요. 어, 그 얘기는 내가 문장 속에 배운 그 문법사항을 쓸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즉뭐 말로 구사할 때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더 멋있게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배운 문법을 뭐 채화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말로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 영작 복습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교재 예문 거꾸로 영작하기 예요말 네, 그대로 라멘 뉴스에 있는 그 예문들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본문이나 이제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 이제 고른 어떤 그 문장들의 해석을 별도의 종이나 공책에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어. 여러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뭐 일단 왼쪽에 있는 해당하는 그 문법 설명들을 한번 본다던가 아니면 정말 뭐 휴식을 갖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신 뒤에 다시 그 적어놓은 해석문을 보시고 그 문장을 다시 염작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교재 unit 25에 이런 이제 문장이 있죠 I'm not going to have breakfast this morning I'm not hungry 자 이런 이제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아, 이 문장을 내가 연습해야겠다, 말하고 싶다, 이 문장이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해석을 별도의 종이나 공책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나 오늘 아침은 식사 안할 거예요. 배가 안 고파요. 이런 식으로요. 이때 에 적어놓으신 이 해석문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 그 형태, 자연스러운 그 문장을 적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내가 말하는 느낌과 내가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그 문맥과 연결이 돼야지 그 문장을 여러분이 실제로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 놓으신 그 어쨌든 이 해석문을 보고 다시 영작을 하는 거죠 I'm not going to have breakfast this morning. I'm not hungry. 다시 한번 교재 보시고 문장이 맞았나 확인해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교재 예문을 거꾸로 영작해 보시는 거예요 교제 예문 거꾸로 영작하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 전달하는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영작의 첫 걸음 단계로 교제 예문을 자신이나 주변의 이야기로 바꾸는 응용 영작하기를 시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교제 이제 유닛 1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a l e x is scared of dogs. 알렉스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의 문장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꿔보시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알렉스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로 바꾼다면, 알렉스를 일단, I. 나로 바꿔줘야겠고, 여러분이 뭐, 개를 좋아한다면 그대로 이제 문장을 쓸수 있겠지만, 나는 개는 무섭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다른 대상을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I'm scared of ghosts. I'm scared of ghosts. 나는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 나의 얘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친구 이름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을 넣어서 my mother, my father, my sister, my brother. 뭐 이런 데뭐 사람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교재 예문 영작하기 이또 다른 방법은요. 교재 예문은 문장 변환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교재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like big cities. I like big cities. 나는 대도시를 좋아해 이런 문장이잖아요. 눈으로는 이 문장을 보고 입으로는 이 문장의 부정문을 말하시는 거예요. I don't like big cities. I don't like big cities. 이렇게요. 아니면 눈으로는 I like big cities. 나는 대도시를 좋아해. 일반 문장 긍정문을 보는데 보자마자 바로 입으로는 의문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대도시를 좋아하니까 대도시를 좋아하니 너는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Do you like big cities? Do you like big cities? 이렇게 또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교재에 부정문이 있으면 보자마자 긍정문으로 또는 교재에 의문문이 있으면 보자마자 바로 긍정문으로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눈으로는 긍정문을 보지만 입으로는 부정문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또는 의문문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자마자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그 해보지 않은 문장은 어, 말로 해보지 않은 문장은 말로 안 나와요. 어, 초급 학생들이 문장 영작을 할때 보통, 자, 일반 문, 긍정문보다는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이제 덜 만나고 덜 써서 그래요. 어, 뭐, 영어뿐이 아니라, 뭐, 우리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일반 문장, 긍정문의 형태일 거고, 그 다음에 부정문, 뭐, 의문문 아마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그만큼 덜 만나거든요. 덜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또 연습할 기회도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만큼, 그냥 긍정문, 일반문도 사실 부족해서 노출이 부족하다, 연습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오죽하면 더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으로는 알지만 문장이 정말 잘안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있거든요. 특히 부정문, 의문문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이런 것, 어, 이런 연습은 좀더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제 문장변환이 이제 필요한 분들 예, 초급인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글 속에 알아두지 안나오는 거예요 얘는 되는데 왜 안되지 같은 단어인데도 이상하게 부정문으로는 안 떠오르거나 부정문 실수가 많으세요 여러분 이제 뭐 isn't를 써야 되는지 doesn't를 써야 되는지 do you 하고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are you 하고 물어야 되는지 이런게 그냥 계속 잘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초급이 아니더라도 머릿속은 알지만 입으로는 계속 이 부분이 틀리는데 약간 애매한 이제 뭐 중급 초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공부하기에 유익해요. 네, 뭐 영학습 특히 초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 아예 이런 연습을 해놓으면 또 굉장히 좋겠고요. 어, 또 문장을 이제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아는데도, 그냥 하면 되는데도 자 머릿속으로 자꾸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이제 문법을 따지고 그래 알면서도 아는데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잘 못하시는 이런 분들도 바로 보자마자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느리게 자꾸 생각하고 따지는 그런 어떤 버릇들을 없애는 데도 좀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연습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연습 문제를 어 이제 복습으로 활용하는데 어,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어, 연습,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연습문제를 손이 아닌 입으로 입으로 푸시는 거예요 어, 연습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 이제 한 유닛에 있는 그한 페이지 의 연습문제를 푸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입으로 푸시고 이때에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스톱워치나 뭐 타이머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전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이때에 입으로 연습문제를 푸시는데 그냥 답을 답을 입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답이 들어간 전체 문장 네, 전체 문장을 입으로 한 번에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할 때 여러분이 뭐 버벅거릴 수 있잖아요 바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데 발음 때문에 버벅, 뭐 덜컥 그렇게 될, 걸릴 수도 있고 어뭐 여러가지 이유로 뭔가 좀 매끄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그 틀린 부분만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입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입에서 너무 느렸다? 다시 한번. 뭔가 확실히 내가 봐도 매끄럽게 잘 말했다고 라할 때까지 반복 반복 반복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 번에 매끄럽게 쭉 답을 넣어서 문장을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교재에서 눈을 떼시고 눈을 떼시고 다시 한번 방금 말했던 문장을 말해보시는 거예요 아마 고개를 떼는 순간 뭔가 좀잘 안될 수 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교재에서그 문장을 보시고 한번더 입으로 읽어본 다음에 다시 또 고개를 떼고 고개를 떼고 완전하게 그 문장을 매끄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반복 그러고 나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전체 전체 연습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자, 한번 직접 같이 좀해 볼게요. 교재 유닛 8에 있는 연습문제 일부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만은. 자, 일단 이제 스톱워치를 시간 제시기 전에 각 연습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는 미리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문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이제 걸리는 시간까지 다 어떤 그 측정이 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아이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거구나.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일단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는 이제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게 m is are 또는 do, don't, does, doesn't t e 자 이제 제 문제를 파악했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으로 풀기 시작하겠다라고 할때 이제 스타워치 시작 딱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넘버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이 예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바로 읽으면 되겠죠 바로 읽으시면 돼요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한 번에 매끄럽게 읽어주시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뭔가 매끄럽게 편안하게 자신 있게 잘 읽지 못했으면 이것도 역시 반복해서 읽어주셔야겠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w o r s t Kate? Kate 어디니라는 문장에 I, can't, no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 대화니까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난 몰라라는 식으로 I don't know가 돼야겠죠. 보자마자 얼른 답을 파악하시면 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w o r s t Kate? I don't know.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답이 바로 안 떠오르면 w o r s t Kate? I don't know. 이렇게 나오겠죠. 자다 알았으니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자신 있게 Worst c a s e I don't know. 이렇게 하다가 뭐 발음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 쭉 읽어나가는데 단어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매끄럽게 안 읽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은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자 그대로 여러분이 눈을 보고 잘 읽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교재에서 눈을 떼고 교재에서 눈을 떼고 방금 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말해보시는 거예요 kate 어딨지 몰라 였잖아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worst kate i don't know 이렇게 떼고도 시선은 그 교재에서 떼고도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시선을 시선 이 교재에서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그게 안 돼요 좀 전에 매끄럽게 나왔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을 아예 통째로 까먹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보이는 게 사라졌다는 라 이유만으로 뭐 심리적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발음도 더 꼬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교재 보시고 w h a r s Kate? I don't know. 다시 보고 다시 떼고 될 때까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됐다 넘버 쓰리 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죠 What's so funny? Why? 아무선 여러분이 보니까 어뒤에 아, 얼른 보니까 Are 아, you laughing? 아 뭐가 그렇게 웃기니? 왜 이렇게 웃고 있니? 자 이런 문제죠 그대로 다시 대끄럽게 What's so funny? Why are you laughing? 자한 번에 됐으면 다시 고개 떼고 뭐가 그렇게 웃겨? What's so funny? 어, 왜 웃고 있니? Why are you laughing? 내용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는 다음 문제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자 다른 유형의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write sentences from these words 주어진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동사의 형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number one 이미 답이 주어져 있는데 보자면 always, a l w a y s so see, arrive 이렇게 네 단어가 주어져 있고 이 단어로 s so e always arrives only 자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즉 단어만 보자마자 so always arrives only 이렇게 문장이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보면 사실 무슨 말을 하는 문장인지 벌써 감은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정확한 문장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그럼 한번 number two 볼게요 t o the movies never I go. 뭐 무슨 무슨 의미의 문장인지 이해 가시죠? 나 영화관 보지, 보 어, 절대 안가 이런 얘기잖아요. I never go to the movies.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처음에 뭐 바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좀 천천히 하면 I never uh, go to the movies. 이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완성이 됐으면 완성이 됐으면 손 접지 말고 다시 입으로 I never go to the movies. 그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신 있으면 고개 떼고 I never go to the movies. 이렇게. No.3 넘어갑니다. Work, Hannah, hard, always. Hannah always works hard. 이러면서 이제 work에 S 붙이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죠. 이라고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Hannah always works hard. 자 됐으면 고개 떼고 Hannah always works hard. 다음 문제로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일부만 저랑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실 때에는 이제 한 유닛에 있는 연습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스톱워치 얘기했었죠. 이제 시간을 재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시면 처음 했을 때 이제 측정된 시간 한번 기록하시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전체 연습문제 다시 똑같이 한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스톱워치로 시간 재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했을 때보다는 좀더 짧은 시간, 시간을 좀더 단축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하는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역시 우리 문장 영작 그 교재에 있는 예문 문장 거꾸로 영작하기처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일 숙제로 한다든가 모레 숙제로 한다든가 어쨌든 시간을 기록하시는 거두 번째 첫 번째 때 시간이 얼마였다 두 번째 때 얼마였다 하면서 계속 어떤 그 연습 문제를 반복할 때마다 그 시간을 좀 재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대략 뭐 5%나 뭐 10% 정도의 시간을 뭐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뭐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말이 많이 느리거나 중간에 자꾸 이제 버벅버벅 버벅거리면 여러분이 이제 보통 충분히 매끄럽고 이제 실수 없이 말할 수 있는 시간대가 대략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감이 잡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목표가 될 때까지 뭐 반복하기를 한다라든가 아 오늘은 원래 내가 이거를 어, 처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사실 몇뭐 예를 들어서 뭐 3분까지는 할수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오늘 많이 늦었어 3분이 될 때까지 반복할 거야 해서 이제 뭐 오늘 한번더 한다든지 내일 한번또 해봐야지 해서 3분이 됐을 때 이제 그 연습 문제는 졸업 뭐 졸업한 연습문제, 연습문제 유닛에다가 뭐 별표를 쳐준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의 그교재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거, 연습한 거에 성과가 보이니까 그것도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 공부를 이제 유지하고 학습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또 공, 학습에서 또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정말 지금 동일한 엑서사이즈에 있는 문장을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일부러 이 연습을 하게 되고 반복을 하게 되죠. 사실 뭐 반복이 영어학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두말할, 뭐 두말하면 할뭐말 잔소리겠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정말 소홀하기 쉬운 이런 기본 문장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문법이 굉장히 정확해지는 정확한 문법의 형태로 이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손으로 풀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반복도 잘 안하게 돼요. 되게 단만 맞추고 땡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이 아닌 입으로 푸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교재 예문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연습문제를 입으로 풀고 말하면서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 있는 Basic Grammar News의 슬기로운 연습 복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like 클릭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구독 subscribe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